큰네 오늘의 주제죠 내 네, 다음 인연은 나에게 요래요래 막열럴 거래요 근데 만약에 다음 저는 새 연인이 싫고 재해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만약에 재해가 되면 그 저기 막그 사람이 나한테 막 요래요래요래 해 준다는 걸 수도 있지 음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해피엔딩 주의자거든요 저는 해피엔딩을 너무너무 좋아요. 해 근데 카드가 해피엔딩으로 안 뽑히면 제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카드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전제 하에, 하에 리딩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처음에는 다막 요래요래 요래 요래 해주지 않을까요? 아무튼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어떻게 막 요래요래 해줄 것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골랐나요? 네 카드 다 골랐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 일요일에 하고 되게 귀여운데, 카드는 너무 닭하죠? 근데, 이게 바탕이 닭해서 그렇지, 안은 되게 귀여워요. 이, 음. 예, 예. <웃음> 어디 봅시다. 헐, 헐, 헐. 왜요라고 한다면, 오 마이 갓. 왜요라고 한다면. <웃음> 선생님 너무 혼자만 족이 생각 아닌가요?라고 한다면 <웃음> 어디 좀 보아 보아요. 어, 여러분 왜 이러지? 헐어 어쩌면은 여러분은 그니까 마음이 그럴 수 있겠어. 이 사람이 되게 잘해주는데 여러분은 그닥일 수도 있겠어요. 어, 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아 이게 솔직히 이거 뽑으신 분이 정말 선생님 저는 어 밤일을 원해요 라고 한다면은 어 되게 좋지 음 되게 좋지 어 근데 어 저는요 정신적인 사랑을 원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그래요 어왜 그러냐 하면 둘중 하나야 <웃음> 진짜 어막 여러분들을 밤에 잠 못자게 그냥 어 그래서 저기 막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길 바랄 수도 있어. 이렇게 좀해저 자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벌써 한 시간째야 이럴 수도 있겠지. <웃음> 뭐가 한 시간째일까요? 나도 모르죠. 이제 자기야 벌써 한 시간째 밥 먹고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지. 한 시간을 한 시간째나 한 시간째인데 어 정말 한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뭘뭐 이렇게 지문하게 하는 게 <웃음> 지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거 조금 저다여 여러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 근데 좋은 건가요?라고 한다면 어 나쁘진 않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이 조금 여러분의 상 상상했었던 것 같진 않더라도, 이 사람을 하고 헤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 어, 초반부터 보따리를 다 풀면 어떡하나? 이제 이거 속잖아. <웃음> 안 보여, 이거 속는 거? 착, 착, 착? 기다려봐요. 음, 이 저기, 막, 재밌는 내용은, 우리, 그, 저기, 막, 그거 있잖아. 10초 후에 공고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공고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지, 뭐, 암튼.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참 그래. 아, 여기도 참 그렇다.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기준에는 어,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여러분이 내려놓기도 힘들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거짓이 없어 순수해. 어.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쥐약인 거야. 이 순수한 게. 그렇잖아.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다. 어쩌다. 그러면은, 걔, 내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음, 그냥, 에이, 딴놈 만나자. 어, 하고 탁! 버려버릴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처음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났을 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마, 어, 저기, 막, 진짜 마음의 100%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예뻐해. 응. 음, 어쩌면 자기가 다 해줄 수도 있어요. 음, 막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한, 너, 여러분을 갖다가 되게 아껴서, 어쩌면은,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나쁜 놈을 만나면요, 어, 나쁜 놈을 만나면 여러분한테 다 시키는 거지만, 지는 안 하고, 좋은 놈을 만나면은 자기가 다 해준다라는 거야. 어, 읽어서 읽투록 자기가 이거 하지 마. 자기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 하면서, 여러분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다 해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싫을 수도 있어. 음, 너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고 뭐 적당히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그런 거야 이게이 사람이 싫지는 않아요 어, 싫지는 않은데 어, 그리고 처음에 요이 사람하고요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의 매력이 훔뻑 빠져가지고 육체적인 관계가 조금 빨리 어, 뭐 이렇게 저기, 막, 선, 선잠 후사? 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선잠 후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한번, 아, 그냥, 가, 이 사람하고 가지 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 음.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결국은, 어, 사귀게 될것 같아요. 음왜 그러냐 거짓이 없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래 사겨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중간에 한번의 고비는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은 어쩌면은 그런게 있어 여러분 혹시 그 그런거 있지 않아요 나한테는 뭐 이런 사람만 꼬인다 라는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이 사람도 과거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또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조금 걱정이나 두려움도 조금 있을 것 같아 음, 왜 그러냐 하면요 은이 상대방이 조금 건의적인 모습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여자는, 어, 어쩌면 여러분한테, 이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는,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뭐 이런 거? 어, 그런 것 때문에, 여자가 치마를 너무 짧게 입으면 안 되지, 자기야? 뭐 이런다던가, 뭐 그런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 번은, 이 사람하고 사귀면서 어떤 딜레마도 올수 있겠지만, 아, 어, 그래도, 그래도,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한다면,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음, 시간이 지나면서 나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수 있다. 그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상대방이요, 연애가 조금 서툴러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마흔인데요? 나이가 쉬운데요? 왜냐면 꼭 이게 20, 20대 후반, 30대 초반? 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다면, 뭐, 나이가 들어도 그럴 수 있지. 응. 왜냐면 요즘에 대세가 그 뭐지, 유머로서 한 사람이자. 이 사람은 유머가 없어요. 음 유머가 없고, 음, 뭐 나름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좀안들수 있어. 왜냐면 그게 유머가 생활화된 사람, 위트라 그러죠, 요즘에. 위트가 생활화된 사람은요, 그냥 자유자재, 자유자재야. 자유자재야. 음. 자기야, 테 오늘 눈이 너무 눈부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아니, 보통 여자한테 눈부시다 그러잖아. 어 근데 왜 아니 그러면 내눈엔 네가 비쳐 뭐 이런다는가 말이야. <웃음> 난나이러면 난 진짜 입을 갖다 꼬집을 것 같아. <웃음> 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웃음> 아무튼 <웃음>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 그 사람이 그렇다. 음. 내가 한번 쓰라진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두려움으로 벽을 하나 치고 보는 거야. 벽을 하나 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 다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그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들에서부터서 일단은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게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요. 이 사람하고 연애가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세안경을 끼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장난치자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왜그이 그래? 사람은 진지하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맞아요 음 여러분이 육체적인 관계가 빨랐다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싶어 여러분을 마음속에서 귀여워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귀여워하고 그런 건 맞지만 조금, 음. 그래서 막 요래 요래 요래요래요래요라고 한다면 막 귀여워하긴 귀여워해요. 되게 귀여워하는데 그걸 속으로 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밖으로는 요래요래 요래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나쁘진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음, 처음에는 여러분도 갈등은 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할까 말까, 선택할까 말까. 갈등은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새겨보고 가, 사겨보고 가자.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일단은, 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알아나, 사귄다? 하고보기는 알아나가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나의 기준하고 얼마나 갭이 있는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갭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매사에 서투를수 있어요 연애하는 부분이나 뭐 아까도 속공업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저기 뭐한시간을 갔다가 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런 것처럼 뭘 모를 수 있어 음, 가르치면 돼요 어, 가르치면은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어떠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서서히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요 어 연애하고 어떠까 약간, 약간 갭이 있어 어,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연애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 여러분은 갭이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나, 안, 바깥, 겉이나 아니나 성숙한데, 이 사람은 겉은 되게 성숙하고 젠틀할지 모르겠지만, 이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애에서는 조금 미숙하지 않겠는가. 경험이, 어, 꼭 없다. 이게 칼질 30년 한다고 다 요리양 되는 거 아니야. 음 100년을 해봐. 음식 맛없게 하는 사람은 대략게 맛없지. 그것처럼, 이 사람이 연애를 갔다가, 아, 뭐, 20세 때부터 했다 그래도, 아니, 그럼 15살부터 할까? <웃음> 15살부터 한다고 해도, 선생님, 20년, 30년은 됐어요. 라고 하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20년, 30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성격 자체가, 그 위트를 싹싹, 빠, 남이 위트를 빨아들여서 내 걸로 토해내질 못한다니까.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제 대중에는 음,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편안하기 때문에 음, 근데, 여러분은 안 편안할 수 있어. 암튼, 요래요래요래요라고 한다면, 음, 예, 저기, 마음속으로 막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하는데 겉으로는 안할수 있겠다. 라는 거지. 어쩌면은 그래요. 선생님, 마, 선생님 저그 사람 만났는데요. 이 카드 들으시고. 만났는데요. 저 다시 켜요. 그럴 수도 있어. <웃음> 그냥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 아 음. 암튼,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사람 어떠나요?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음,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뭐 상식에 어긋나거나 도리에 어긋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아이, 그래 한번 알아는 보자 라고 해서 알아는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알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을 수 있어 음, 아무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네. 다음 연휴는 내게. 요래요래. 요래 막 요래요. 어디 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막 요래할지. 음, 어디 봅시다. 오호. 괜찮은데? 왜요라고 여러분, 음, 여, 이, 여러분이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좀 소극적인 사람? 아니면 자기 표현을 잘안 하는 사람? 음, 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조금 에너지가 막 여러분은 굉장히 파이, 이 카드상에서 보면 여러분되게 파이트가 넘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에 비해서 파이트가 넘치지 않을 수 있어. 어. 그렇지만 안정적이 될것 같아요. 막요래요래막요래막 근데 여요래요래요래요래 요래 그럴 것 같은데. 어.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어, 여러분이 더 요려요려할 요리 것 같아요. 왜 그래? 성격상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 털털하고 어떻게 보면 남성스럽고 상대방은 조금 여성스럽고 꼼꼼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 활동력도 떨어졌고 여러분들이 주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아. 어. 왜,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과소비 같은 건좀 조심해야겠다. 음, 막막 막 지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저기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더 여성스, 저 제가 여성스러운데요. 할 수도 있으면 성격 바뀔 수도 있으니까 카드가 여자가 나왔지만 이게 남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남자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활 어, 저 활달한 건 맞지만 그렇게 막그 섬세하면서도 활달한 거 있죠. 어, 좀어 그렇다라는 거지. 어, 막 이렇게. 그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봐요. 왜냐면 이 카드가 다 나왔다 해서 그걸 직역하는 건 아니거든. 자, 여기 봅시다. 이게, 그,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겠다. 그게 뭘, 뭐, 뭘까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만나는 사람 같아요. 음. 돈도 없고 어 저기 막 주머니에 돈은 씨가 마르고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요. 어 저기 막 예를 들자면 뭐 돈을 어디다 뜯겼어. 뜯긴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이 써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조금 주머니가 관리가 꼼꼼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좀 꼼꼼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어쩜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 아, 내가 이러니까좀어좀 어, 좀 그, 사람이 반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기, 막, 희한한 게뭔줄 알아요? 음, 아이러니한 거? 뭐냐면,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또그 나름대로의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이, 이 사람은 되게 꼼꼼하고요. 이성적인 사람을 만나. 어. 왜 그러면 사람은 부족한 걸 채워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털털하고 앞뒤 재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담은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마음에 담았는데 빨리는 안 와요. 아까도 그랬잖아. 소극적이라고 어, 가자 저 여자야. 어, 달려 이건 안, 아니다라는 거지. 어, 저 여자 참 멋있다. 어, 마음에 든다. 예쁘다. 귀엽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면은요 음. 여러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다가 올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처음 만나면 즐거울 수 있어. 왜냐하면 신세계지. 내, 내, 나 안에 없는 성격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 이성적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그래. 남, 남성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여성스럽고 여성은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좀어 여러분들처럼 어 저거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나 사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 그거를 왜 사야 되는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이 사람은 그거 갖다가 한두 번은 깊게 생각하고 저게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살 수가 있어요 음. 선생님 그 사람이 전대요라고 한다면서 카드가 바뀐 거예요 어, 카드는 밖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한테는 진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연인 연인? 어 썸에서 뭐연애를 넘어간다 아니면 썸을 갔다가 썸을 연인처럼 탄다던가 그러기 어 그러려고 오래전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주변에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응? 음? 그냥 여러분 타입이 아니에요? 응? 음? 음, 그 저기 말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싫어서 한 번쯤은 밀어냈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 음, 한 번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포기 안 하고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받아줄 때까지 있었던 거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지 않 안, 않겠는가 싶어요. 왜그랬는데요라고 왜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쉬. 게막 마음 일로 휙 가고 절로 휙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거절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음.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 왜냐면이 사람마다 그렇잖아.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 밥한끼 밥 같이 하실래 그러는데, 어저 어, 시간이 없어서 어, 미안해요. 이런데 이 사람한 이 사람은 그걸 까인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 여러분. 왜 먼저 고백을 못해요? 까일까, 보러지 여자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뭐, 남자라고 해서 까이는 게덜 창피하고, 여자라고 해서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까이는 거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어. 왜 그러냐라면, 잘못 까이게 되면, 동... 내방내 소문나잖아. 만약에 회사에서 까봐, 어 제가 고백했다, 차였대. 그 소리까지 다 나. 어, 어떻게 고백했는지 쭈삐쭈삐하는데내내 내, 털이다 곤두수다 이런 거서부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서 남자들도요 고백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음. 음. 자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이게 왜 이러지? 음, 뭔데요? 라고 하면, 왜 자꾸, 응. 음, 저기, 막, 한 사람은, 그니까, 러 뭔가 일이 시작하려 그러고, 이제, 뭘 시작하려고 그러고 하면 자꾸 일이 꼬여요. 음 일이 자꾸 꼬인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저기, 막, 편하게 사귀고 싶은데, 왜,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는가 몰라 어, 일이 꼬이긴 꼬여도 되기는 되려나 보다 뭐가요 라고 한다면은 음, 사귀게 될것 같아요 음, 사귀게 되면서도 계속 문제는 있어 어, 무슨 문제요 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게 내가 말자, 여러분이 한번 밀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밀어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일단은 그래 한번 음, 너랑 나랑 한번 알콩달콩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왜 여러분들이 거절했는지는 알것 같아. 어. 뭐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 그니까 뭐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연애를 갖다 조금, 음, 무계획 같은, 여러분 할때볼 때는 무계획처럼 보고, 보이고, 관계를 갖다가 너무 신중하게, 뭐, 저기, 뭐, 조금 깊, 뭐, 딥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불쑥 연락하고, 어, 어 그런 게, 불쑥불쑥 연락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딱볼 때는, 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이 사람이, 어, 뭐, 생각을 덜해서 그건 아니에요. 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걸 갖다가 하려고해 하면서 이걸 갖다가 하기 전까지 계속 어 저기 막 줄기 책에 어 저기 막 방송하는 사람 있잖아. 자기야 내가 오늘 이거 할 건데 어떨 것 같아? 자기야 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일리 자기 일거수 일투족을 갖다가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딱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두인 그니까 일을 갖다가 딱할 때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얘는 연락을 왜 이렇게 하지 나밥좀 먹자 뭐 이러다던가 아니면 그~ 뭐~ 그~ 약간 건너뛰어. 어그 건너뛴다는 게 뭐냐면 그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어 처음 만나는 처음 만나면 차를 마셔야 되는데 술한잔 할까요? 라든가. 그러니까 중간 중간 생략. 어 간주 점프하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나를 갖다가 꼭 이렇게 그러니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실질적으로 안는 것도 안는 거지만 여러분은 마음이 약간 허한 끼가 있거든요. 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꼭 안아주는 그 안정감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원해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을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막 요래 요래 요래인데 왜 요래 요래 갖다가 요렇게 하지? 사람 짜증나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을 이, 사, 이 사람을 여러분이 싫어하나 보다 음 싫어하는데 왜 만나? <웃음> 싫어하면서도 만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지? 음 이게 관계가요 이게 싫었다 좋았다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아직 여러분의 그 상황이 정리가 제대로 안된 건지 여러분의 상황을 갖다 먼저 정리하고서 이 사람을 만나려는 건지 그럴 수도 있고, 둘중 하나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하고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갖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어떠한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을 갖다가 아직 그게 해결이 들랐거든요 그거 갖다가 해결하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싫어질 리는 없잖아. 음,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그 개중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적극성이 떨어지는 걸 같다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어,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재 상황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누굴 갖다가 막 이렇게 사귀고 자시고 할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못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면 지금 여기 카드가 죄다 좋아요. 어, 쟤다 좋은데 지금 요게 이렇게 나쁘게 나왔어요. 어, 이렇게 나쁘게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넙죽 받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만약에 여러 이 사람이 그 사람 저 싫어하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돼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환경이 돼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귀게 되면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사귀는데 자꾸 방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자꾸 방해가 들어와요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사람 괜찮아요 침착하고 어~ 나, 남자다운 부면도 있고 그러고 그게 막 그~ 뭐지 그런 건 없어 뭐~ 어, 뭐지 막 즉흥적이거나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막. 아이스크림, 그래, 나가서 사올게. 근데 새벽 3시야. 이런 건 없다. 막, 생각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고 이런 건 없어요. 참, 신중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이 이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사귀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겨봐요. 그래도, 요래요래 요래 어떻게 해주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좀, 여러분이 원한 만큼은 아니어도, 원한 만큼 든든한 그 백그라, 뭐, 든든한 뭐, 보호, 보호막? 음,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 산성?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하고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막, 알콩달콩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매사에 진지해. 어, 진지하고, 그, 쭉, 어, 좀 엘리트스럽지 않은가? 어, 아는 것도 좀 많아요. 음. 그리고 뭐, 허투루 막,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은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자기 책임감도 있고, 자기 맡은 일을 좀 잘하는 편이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겠는가? 재미는 없어요. 음 재미 세상 재미 없을 수도 있어 음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뭐 일단 한번 마음을 주게 되면 막막막 막, 막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까지 와요 잊지 마시고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어, 네, 다음 연인은 내게 요래요래 요래 막 요래 요럴 거래요 어떻게 막 요래요래 요래 할지 어디 보시다 <웃음> 아, 왜요 라고 한다면 아, 뭔가 항상 한다고 하는데, 어, 한다고 하기는 해요. 한다고 하는 자기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나름, 이게 뭐지, 어, 저기, 뭐, 남자다워. 어, 남자답고, 뭐, 어, 근데, 왜, 왜이 사람이, 어, 하다가 말지? 근데 다음번에 사람하고는 사귈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고비는 맞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성격이 음, 남자다워요 남자다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조금 뭔가 어, 머리가 복잡해 어. 사람이요 완벽한 건 없어요 어. 스윗하나요 여러분? 나름 스윗하고 어. 음에는 진짜 어쩌면 이 사람 막 몸에 막 근육질 막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어, 몸이 몸이 좋을 것 같아. 몸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어. 어 그때만 얼핏 들어오는 이 사람의 그그몸 상태가 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다는 아니지, 다는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그럼 하면 되겠다. <웃음> 어, 몸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아. 하... 그, 그러니까 외관상이야, 외관상. 몸은 좋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어, 몸만 좋고, 머리는 나쁜데, 그렇지 않아요. 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실제로는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고, 과감, 과, 저기, 막,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음, 그리고 머리에 들은 것도 많아요. 어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사람을 어떻게 해? 잠깐 잠깐 뭐 커피 한잔 마셔보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아 시간을 지나봐야지 음참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 항상 그런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으면 난 그래도 밥도 먹고 싶고 걷고 싶은데 커피 마고 커피 마시고 딱 일어난다든가. 어, 그런 거예요. 어, 오늘 커피 마시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끝에 헤어지고 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 어, 나는 그래도 연애라고 생각하면 막 요래요래 해주는 요래 남자였는데 왜 이렇게 오늘 카드대에 다 하나씩 빠지지?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어. 우리가, 우리는, 만찐남하고, 만남하고 사귈 수 없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 어떤가. 그 중에서 그 하나. 하나 고르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 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 현실적이지 해야지. 막 뭐, 사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진짜 몇 명이나 그런 사람 만나그래서 대기업이 그렇게 많아?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 어, 그렇잖아요. 장가 안 가, 장가 안간 변호사 그렇게 많고 시집 안간뭐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많나? 그건 아니지. 어. 나 주변을 돌아보라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난, 나는 그래서 좀 현실성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꿈에다가 뻥뿌질해서꿈 이만하게 해놔봐 어머 저 저몸저왜 저래? 어머 세상에, 어머 아 알통이 좀 있으면 배꼽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 <웃음> 어디, 보아, 보아요, 어. 저기, 막. 처음에는 좀 짜증나겠다. 왜 요래요래서, 나 나인 쏟아나면 당황해. 아니, 막 요, 막 요래요래, 요래요인데, 요래 막 이러면 어떡하지?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와. 내가, 내, 내, 내 주제에 무슨, 내 팔자에 무슨 연예냐딱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날 수 수도 있어. 아무 뭐 그딴 거 고민해 나와 이럴 수도 있지 그딴 거고민뭘 그딴 거 고민해 나와 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음. 고민하지 마 나와 저기 막 어디 갈까? 밥 먹을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손잡고 걷고 싶고 간는데 집에 가야지 가자 뭐 집에 가거나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남자답긴 남자다운데 그... 그, 뭐랄까,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이, 이쯤에서는 그냥 한번 나를 갖다 안아주면 좋은데, 야, 밥만 먹고 가기였으니까 진짜 밥만 먹고 보낸다던가, 어, 데이트 가좀 아쉬워. 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더 이상 뭐 가고 싶, 어, 하지 않는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딱어 1차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 애눌이 없어. 이 사람은. 어 자기 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뭐 군인이야? 그럴 수도 있지. 어이 사람은요. 어 군인일 수도 있어. 뭐 직업 군인 같은 거있잖아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이게 시간이딱 딱 짜여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시계, 이제 시계로 딱 이렇게 갖고 뭐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뺀질 뺀질 되고 그런 건 없어. 뺀질 어, 뺀질 되고 그런 거 없어. 예소노 yes no 같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은 사랑하자 딱 이르지. 사랑하고 싶은데 술 먹이면서 은근슬쩍 손이 이제 어깨에 왔다가 감싸 안았다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쓱 뺐다. 이런 거안 한다라는 거야. 그냥 촥 갖다 끌어 당기지. 이 사람 그런 게 있어. 음. 근데 또 여러분은 거기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 자기가 룰을 정했으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야. 와, 선생님 진짠가요? 그러면 요래 요래 요래인데 아, 아쉽다. 좀손손손 손, 손 하나만 조금만 더 들어와줘도 되는데 어, 그렇다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서도 항상 뭔가 진짜 밥을 갖다가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끝까지 안 마신 안 마신 느낌, 밥을 먹어도 끝까지 안 먹은 느낌. 아 매, 매, 맨날 그 조금 속이 약간 어, 허전해 그래 느낌이 그래.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 음. 그, 그러니까 자기, 그런 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게좀 확실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요, 참, 그렇지. 괜찮은데, 나는? 음. 여러분들 그 친구하고도 잘 어울려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야, 무슨 모임인데, 같이 갈수 수 있어? 그러면, 응, 그래, 같이 가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래요. 음 응, 여러분들하고 맛집도 가고, 그래. 어, 그렇지만, 어, 막 끝까지 남아서 2차, 3차 그런 거안 해. 어, 나 가야, 자기야, 나 가야 돼. 딱 뭐, 이러게 진짜, 어,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지. 아, 칼 같아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칼 같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닐 것 같은데, 기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힘들 수는 있겠어요, 이 사람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가? 음! 재미는 그닥 없어. 왜, 왜, 이번 카드는, 이거, 저기 오늘 카드들은 다 재미가 없지? 어, 재미는 없어요. 나름 자기가, 어, 이 사람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 심사숙고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심사숙고 하겠다. 아니면 왜 심사숙고 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하고 노는 게안 맞을 수 있어요. 음. 뭐농이야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더 놀고 싶고 막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먼저 딱 가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남아서 혼자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가주긴 가져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즐겁고 재밌고 화려하고 막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 뭐 어디 같이 가주는 데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그래도 맞춰주진 않아도 해줄 건다 해줘요 뭐 하나씩 벼서 그렇지 <웃음> 근데 입에 맞는 떡 없다 어, 사람은 맞춰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막막 막 좋게 좋게 말하고 멋진 사람이다 어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만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하고 사귈 수 있겠어? 요못 사귄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이, 이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야. 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할수 있도록. 음. 그 알아봐야지 인연인가요라고 한다면 인연은 맞아 어 인연은 맞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조금 힘들 수 있어 재미도 없고 무슨 내가 구, 뭐 군대를 온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 어, 자기 할 말은 다 그리고, 그리고 말을 갖다가 예쁘게는 못해요 막 포장지에 싸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힘들 수는 있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음. 왜, 왜, 왜 그러냐라면 힘든 건 힘들어도요,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한테 할 거는 해줘.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열을 원, 그니까 여러분들은 막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막 어울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딱 1차. 어, 딱 거기까지야. 어, 더는 안 한다라는 거야.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자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에요. 음,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편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이, 여러분만 불만이겠냐라는 거야.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에 불만을 갖다 표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거야. 어, 다름을 받아들여요. 어, 여러분이,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이, 뭐,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갖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람이 브레이크는 걸지 않아. 음. 어떤 사람들은 사사건건 다니면서 그런 거 브레이크 걸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묵직해 묵직해 남자답다니까 응, 묵직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싫었을지 모르고 힘들었을 수 있어 어 왜냐면 연애라면 좀 알콩달콩 막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아, 나도 간지럽혀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어 그렇지만 지내다 보니까 세상 편한 사람이다 라는 거지 어 세상 편하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되는 것 같아. 편하지, 뭘 그래? 뭐, 꼬치꼬치 캐 먹고 그런 거 없어. 어,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럼 나를 사랑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면 그렇지도 않아요. 응, 어,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여러분은 되게, 음, 커플이, 어, 좀, 잘 맞아. <웃음> 응, 외항상잘 맞아요 어. 그리고 남들의 보기에도 잘 만났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사귀어 보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다 다 그래 어. 네, 저기 막그이 3번 카드를 뽑으신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배우자가 아닌가 싶어 다는 아니야 걔 중에는 배우자 아니면 공식 커플이 된다라는 거지 어, 다음번 연애에서. 근 그게 다음이 될지 다 다음이 될지 모르, 모르겠어요. 말은, 내 다음번에 연애는. 만약에 이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라면요, 은 어, 다음일지 다 다음일지 확신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음, 편해요. 음, 뭐, 이렇게, 뭐, 잠, 말이 많고 막 그러지 않아. 자기 필요한 말만 해. 어, 근데,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혼낼 때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혼낼 때는 좀 고되게 혼내는 그런 건 있어. 어, 그니까,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이, 음, 잘해, 그, 저기, 편안하게, 그, 좀, 해, 그 여러분을 갖다 인정해준다, 그래가지고서요, 선은 넘지 말아야 돼. 어, 선 넘으면, 어 무섭지. 무서워요, 이 사람. 음, 저기, 저기 막, 그니까, 까부는 것도 적당히 까불어야 된다. 누울 자리 봐가면서 까불어야 된다. 라는 거지. 음. 아무튼, 3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인은 내게 요래요래 막열어거래요 뭐, 어떻게 요래요래 할지 한번 보아보아요. 음. 이게 뭐지? 아, 이거 잠시만요. 아, 전화 벨소리. 응. 네, 터틀러브 알자. 터틀러브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네, 그때 그 나온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쓰고 있어. 어디 봅시다. 여긴 제외할 확률이 높겠다. 음. 4번 카드는 재해인것 같은데, 아니면, 재회가 된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만날 걸 기다리고 있다. 내 다음 연인이 막 요래요래요대요대 요래 요래 이러면 어떡하지? 음. 여기는요, 그, 다른 누군가가 막 그, 뭐지? 그,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관심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 왜냐하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여기서 보면은요 약속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음 어느 정도 그게 뭐죠? 어 뭐, 기다리면,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게 없어. 응,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그냥 옛 연인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고서, 그냥 그 자기 바램이 막 가득한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려놔야 되는지. 그니까, 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그, 뭐지? 좀더내 상황을 갖다가, 그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또, 바라, 바라, 바라봐야 는 것도 알지만, 그, 옛, 연인의 그 추억에 잠겨서, 그냥 혼자서, 어, 힘들게, 힘들게, 검은, 어, 검은 바다에 노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딱 이거예요. 응. 딱 거, 이거예요. 검은 바다에 노져와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응. 그럼 선생님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 될런지, 안 될런지. 뭐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 왜요라고 한다면은 아직 카드가 덜 뽑혀서 그 사람이 온다 온다 그것도 없어요. 음 응.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 음음이 응. 응. 사람이 어이, 어디 보아요. 응. 여러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다. 초조하고 불안해. 아니면 그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해. 음. 둘중 하나. 둘중 하나는 초조하고 불안해. 아니 아닌 척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라는 거야. 음. 음. 조금만 기다려야 카드가 애매해. 음. 과거의 연인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굽히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음, 굽히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호기심 다는 대로 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요,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조금 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오기 힘들어요.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뭐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또 맞고, 어 진짜 속 시끄러운 것도 맞고 다 맞아요. 어, 다 맞는데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사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오지 않는 사람한테 기웃기웃 어뭐 푸샤도 보고 막 기웃기웃 거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어떻게야 이거 보세요 여기. 멀리 배를 갖다 쳐다보죠이 배가 여기까지 온날 부두가 없는데 이게 무슨 수로 오냐고 못 오지 응, 못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떠나간 그예그 그 사람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서 아, 일단 내가 나를 주리를 틀고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 그, 헤어졌던 그 순간이나,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던 그 순간, 그러면서도 그립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입은 데미지를 갖다가 가슴에 안고서, 이 가슴에 안고 있는 그, 그 자체가 뭐야? 줄이지? 어, 줄이 트는 거야. 내가, 내, 내 줄이를 틀고서, 어, 저기, 만 냉큼 이슬 씻고 하렸다. 천하, 죽을 줄을 줬어.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음. 미안해요. <웃음> 이게 너무 카드가 무거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좀 웃겨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음, 좀 기분 좀 풀어주려고 여기는 그래 누가 들어온다 그래도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런 거예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음, 그런 그것 같아요 파란 미소를 부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음,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라고 돌아온다는 게 계속 안 나와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좀 나와야 나오겠습니다 하는데 나오지는 않고, 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자꾸 인정하는 것처럼, 음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끝났구나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속으로 이제는 나도, 음, 내 저기만 인연을 갖다가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인연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계속 그 인연의 그, 그 그 헤어진 인연의 고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떠나간 사람의 그걸 갖다 계속 잡고, 있, 잡고, 있. 어, 라는 거예요 어, 돌아와만 준다면 은 어,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줘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용서해줘 하면 나는 받아줄 수 있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왜요라고 하는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기는 떴는데 이게 과연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끝났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음, 회상. 음.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아직까지는 어, 그옛옛 사랑을 갖다가 기억한다라고 하고 지금 힘들게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카드에서는 이게 탄게그 사람이다라고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그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으로 직격된 게내 나의 집착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의 집착을 갖다가 이 어두운 밤. 어, 저기 밤 하늘에 이 저기 막 노를 저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음. 이게 꼭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음.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의미하는 게 반드시 진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음.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어,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 라고 봐요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놓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세, 여기 자꾸 새로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자꾸 잡고 있는 것 같아. 음. 인정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어,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 또 이렇게 나오네. 음. 그, 그, 무슨,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게 다음 인연은 조금 멀리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면. 지금 이 마음이 다 가야 다음번에 누군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쥐고 놓지를 않는데, 무슨 수로 다음 인연이 생기겠냐라는 거야. 절대로 안 생긴다, 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이 과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음 여러분도 그거는 알고는 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음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는 것 같아. 음, 인제는 과, 전에는 그래도 누가 막 뭐라고 뭐라 해주면은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꾸 과거를 갖다가 집착을 한다라고 봐요. 음, 에라 모르겠다.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것 같아. 어, 참을 만큼 참았어. 그렇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어 돌아 돌아왔으면 무조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백퍼요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래 어, 아직은 그래 여러분들의 바램이 너무 깊어. 어. 근데 백퍼 안 돌아나 이러면 모든 안 돌아오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의 백퍼가 어디있어요 어. 아무리 용한 무당한테 가봐 용한 무당도 잘맞요 잘. 안 맞아, 잘. 맞기야 맞지 근데 가끔 안 맞을 때도 있어 이것도 제네랄이잖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인연은 없어요 평생이요 라고 한다면 평생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잊기 전까지는 안 들어와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안 듣는 거지 어, 여러분도 고집도 더럽기시다 <웃음>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걸 왜 내려놓지 않네? 어 힘들어 죽겠잖아. <웃음> 미안해요. 너무 크게 웃었지? <웃음>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 고집이 너무 쉬어서 그래. 적당히 쉬어야지 말이지.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이제는. 음,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흐르지 않았나? 이거하고 이게 나온거 보면 좀 흐른 거 같은데도 어, 그런 거 같다라는 거지. 음... 뭐 천사님 카드 좀 뽑아줘요. 어 기분이라도 좋아지게? 근데 천사 카드 딱 뽑았는데 안 좋은 나올 수도 있어. 응. 재회 재회 한번 물어봐줘요. 여기는 재회 아니면 싫탄데 온리 재회인데? 어 왜냐면 예외가 없어. 어, 예외가 없는 거니까 이러기도 힘들어요. 왜 사람이 그렇거든? 그래도 아뭐 좋은 사람 들어오면 뭐그 전에 사람은 있지 그러는데 여기는 아니야. 오로지 재회야. 어,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 그니까, 그, 다, 백이면 백다 100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한때는 나도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 재회가 된대네, 또, 천사는. <웃음> <웃음> 아, 예, 왜냐면 이게 나오긴 나왔어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어, 얼마쯤 기다려야 돼요 아, 얼마를 기다리,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재해, 이렇게 재해가 된다고 하긴 했으니까 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 한참 기다려야 되나요 뭐 어떻게 내가 그동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믿으래 와 대박이다 이씨. 돌아올 걸 믿으래 와. 선생님의 여러분. 천사가 믿으러 는데 뭐.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응. 어. 천사의 말이 또 100% 맞지도 않아. 니까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사겨요. 그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어, 저기, 막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붙다면은 용서해달라고 올 수도 있,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지. 뭐, 여기는 오로지 제외인데, 뭐. 다른, 다른, 다른 길은 없다. 난제 아니면 안 만나겠다라는 것 같아. <웃음> 저게 뭐야. 참, 견뎌봐야 뭐 어쩔 수 없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데 뭐 어쩌겠어. 음, 본인이 좋다는데. 자, 4번 카드리딩. 구독까지 와야 잊지 마시고. 어, 막 요래요래요다, 요런데 어, 안 오고 안 오고 이래요. 아, 뭐안 오고 요래요. 빨리 와라. 음, <웃음>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